일본 내용은 급격성과 외래성이 불충분하므로 상해가 아닌 바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지법 2 0 1 8라65643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 보겠습니다.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3년경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진압력, 소실, 발열, 경련 등으로 내원하여 일본 내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직접 사인은 폐렴이고 선행 사인은 일본 내염으로 사망하였습니다. 큰 쟁점. 이 사건 보험 계약상 보험사고인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. 작은 쟁점. 망인이 일본 내염 모기에 물린 것이 이 사건 보험계약, 보험사고인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이 일본 내용 모기에 물린 것은 이름 외부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. 그러나 모기에 물린 것 자체는 어떠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피부 점막의 손상에 불과하고 일본 내용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한 것 자체로 신체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. 따라서 일본 내염 모기에 물린 것은 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인 상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. 작은 쟁점, 망인이 일본 내염 모기에 물려 일본 내염에 이르게 된 것이 이 사건 보험 계약상 보험사고인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, 일본 내염 바이러스 감염자 중약 0.4%에서만 증상이 나타날 뿐 환자의 대부분이 노약자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,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한 이후 뇌염으로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신체적 조건, 체력, 면역력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, 즉 외래성의 불충분, 약 5일에서 15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므로 일본뇌염 모기에 물리는 외래적 사고 이후 시간적인 간격 없이 돌발적으로 일본 내염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수 없는 점즉급격성의 불충분 일본 내염은 이군 감염병에 해당하는 점 따라서 일본 내염 보기에 물려 일본 내염에 이르게 된 것을 두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